그래서 요거세 가지는 기획할 필요가 있어요. 법지는 4대의 영상이고 그러니까 법진은 제료 의식작용의 대상이죠. 법진은 사대 그림자 뭐냐해요. 결국에 법진도 사대 의 영상이라 사대 의 영향 그 사대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이 법진이고 육근은 우리 몸의 안의 피설신이는 사대 분리합니라 사대가 합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합리의 작용에서 육군이 생겼거든. 아니, 바꿔서 썼네. 4대 분격이라. 여가 합리고 거꾸로 써놨네. 육군은 4대가 따로따로 가로막혔죠 장벽이 되어있죠. 지역감정처럼 따로따로 벽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귀하고 눈하고 따로따로 있고 코하고 입하고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가, 4대는 이 육체니까 육체의 그 4대가 나누어서 막힌 그런 역할로 된 것이 육군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죽었다가 하는 생사는 바로 사대 합리라요. 사대가 합해지면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거고 사대가 각기 해접으로만 별거 아니에요. 사대의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겁하기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에 사대 합리와 마찬가지인데 이 겁탁이라고 한 것은 회매이공할때 겁탁이라 그냥 성주 괴공하는 겁이라 여기서 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탁이라고 말하는 겁은 여기서 말한등음경우 말하라요 지금 겁은 여서 기 말한 능엄경은 지금 겁타기요. 능엄경에서 말한 겁타긴 겁이라는 말은이겁 겁이 난다고 치겁한다는 그 겁자고는 달라요. 거 원래 인도말에 겁파는데 시간을 겁파라고 해요. 인도말로는 겁파라는 겁자딴 거예요. 무슨 겁쟁이라는 겁탈당한다는 그거 말고는 말이 달라요. 겁타긴 겁은 성주 괴공인 사대겁인 겁과 같은 겁이다. 성주 괴공이란 말을 듣지요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얼마 전에, 그것이 6년 전에 삼풍 백화점이 성겁이는데, 그걸 한 6년 동안 그대로 머물러서 주겁이고, 또한 18일 전인가는 무너져버렸죠? 그때 교겁이고. 지금은 이제 빈허 그 벌판 아니오, 지금? 공지라요, 이제, 그가? 그런, 그와 같이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성겁, 주겁, 교겁, 공겁이요? 그 사대겁과 같은 것이니, 즉, 퇴매위공. 아까 가이 퇴매위공 하여 뭐가 몸이 되고 뭐란 말 했었죠? 헤매 유공하고 상상으로 유신이라. 그럴 때 벌써 겁탁이 된 거라. 한 생각 어두워서 몸을 형성할 때 사주팔자 운명타고날때 그때가 바로 겁탁이요 쉽게 말하면 세계도 한번 이루어질 때 그때가 형성이 될때 겁탁이라. 본래는 없는 거아니요 무위의법인데 무위의도에서 유의로 한번 변할 때 그때가 겁탁이라. 청경 본연이라는 말 듣었죠? 청경 본연한데 어찌하여 찬화되지가 생겼느냐? 본연한 진리에서. 청정본연라다다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알기 쉽겠죠. 청정본연한 진리에서 <웃음> 즉 무위 그 자리를 무위라고 합니다. 함이 없는 무위란 말이 청정본연한 거예요. 겉하이 바로 그거요. 청경보냐는 진리에서 무의 대도지요. 바로 그 자리에 무의도지요. 무이, 무의 무이 큰 도에서 한번 유의법으로 변할 적이 곧겉하이다 그러니까 한번 어, 찰나제 변하는 찰나제 그때로 붙어서 시작을 할때 유시 유시때부터 겉다기 어, 겉다기요 유시란 말 아니요 유시가 바로 겉이라 예? 시작을 할때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고 설명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겉다기 그런 뜻이지 여기서 다른 치대적금 발세 그 손탁한 그런 겁이 아니란 말이죠. 유시가 바로 겁탁이라. 처음 시작이 있을 때. 무명은 천지시오, 유명은 만물집 보라. 벌써 유명이 될 때, 노자 도덕경에 유명한 만물집 보라고 나오지요. 이름이 있을 때, 이름과 형상 어떤 형태가 시작될 때가 겁탁이라. 도덕경을 한번 해야 할 텐데, 등암경 다음은 도덕경 한번 볼까 예? 네? 도자 도덕경? 예? 네? 해봐야 좋을지 안 좋을지 알지. 먹어도 보지 않으시고, 봐서 어떻게 믿어서잘 하시는지. 그래서 허공을 보는 걸로 시작했죠. 공급, 응? 공급, 교급, 성급, 주급, 그런 의미요. 그래서 맨 최초를 공급 이전이라고 하지요. 그 말이 이제 또 여기에 가장, 거 공급 이전. 공급 이전 부르라고 하는 말을, 그런 말, 있죠. 일본에 어떤 스님은 공예스님인가 그 스님을 불산 점안할 때 초청해가지고 점안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또 가서 점안을 할때 여시 타산지석으로 떠는 타산의 돌로 저 남산의 돌로만 남산의 돌이 됐던지 어 무슨 저 금정산 돌이 됐더지 금일에 유연하여 오늘날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성 정각이 아니와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건만, 나는 지금 부처가 되었단 말이야. 석불 보고 돌이 말은 남산 어 돌로 돌이 너는 오늘 인연이 있어가지고 부처가 이제 처음으로 되어서 불상이 되었지만은 아시 공급 이전불이라. 나는 벌써 공급 이전의 부처라 말이야. 이 지구가 생기기 전, 허공이 생기기 전그 공겁이라는 겉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겉하기. 벌써 공급 이후부터가 겉하기지요. 예? 공급 이전부은 본래 청정한 자리고, 청정 본연이고, 공급 이후가 이제, 이후가 겉하기요. 그나로 <웃음> 보면 되겠네요. 겁탁이란 겁자가. 그 다음에 이제 겁탁 다음에는 견탁을 설명합니다. 오탁을 설명 두 번째요. 너몸이 현재 사제를 꿈켜가지고 자체가 되어서. 안 하는 너몸은 사제를 갖고 몸이 형성되어서 그냥은 될 수가 없죠. 뭘끙어리가 있어야 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집도 그냥은 안 되죠.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뭐 콘크리트나 가지고 집을 만들죠. 그와 같이 사대를 길 박자요. 사대를 얼거+ 얼거 가지고 구성한 거예요. 여기서는 칠 박자가 얼굴 박자요. 받을 박자라고 하고. 견문각지 아까는 견문각지라고. 만하고 시청각찰이라고 했죠? 예? 시청각찰, 시청각찰이나 견문각지 같은 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견문각지로 했어요. 견문각지가 막아가지고 하여금 위액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간에 그 지역감정 만들듯이 이 산이 가로막혀가지고 어. 여러 가지 그런 것이가 경계가 된 것처럼. 그래서 큰 산이 막혀가지고 도가 달라면은 그 말이 달라요. 큰 강물이 막혀가지고 그 말은 전라도, 경상도 이 막혀가지고 말이 벌써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 말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막혀서 하여금 막구롱 자요. 밑에도 유해하며. 유해란 말은 막힌 거죠. 아까 사대가 유해의 성질로 되었다고 그랬죠. 진토나 회사는 본질이 유해라고 했잖아요. 청수는 청결 본연하고 안. 거기서 말한 유해와 같은 말이요. 수와 풍토가 물과 불과 바람과 흙이. 지수와 풍 사대 아니냐나? 선령각지하여, 선령각지란 말은 어 선자는 추선할 선자요, 추선하여 자기 자체로 잡는 거죠. 그래서 각지를 하게 해요. 원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지가 없는 건데 각지 작용을 일으키죠. 이 사대의 성이 추선함으로 말미암아서 각지가 나요. 저덩어리 그냥 놔두면 각지가 없는데 저덩어리 쇳둥어리. 그런데 저덩어리를잘 이렇게 조, 조립을 잘해야지 종합 잘하면 모다가 돌아가고 막 차도 움직이고 하지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각지케 한다 말이에요. 수화풍토가 수화풍토는 지수화풍이죠. 사대 아니요. 사대가 각지를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불을 떼니까 열이 나고 말이죠. 바람이 부니까 움직이고 벌써 불이 들어가 가지고 동력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이제 각지가 생기는 거예요. 죽은 물체는 사람 인체가 죽었다면은 시청각을 못하지 않아요. 살아가지고 이 사대의 역할로 시청각을 한다 그 말이요. 치천각을 하니까 치천각 중에 제일 첫 마리가 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견이 나오죠. 이제 견문각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까 공것 이후에 에, 겉탁 다음에 견문각지 하는 거. 견은 안식이고. 두 분은 이식이고 또각은각은 가건, 많아요. 뭔 뭣이요? 이 비절신, 알식자를 이렇게 썼어요. 알식자, 아, 개문각자내란 육식아니오? 육식을 일으킨다. 이걸 분별사식이라고 하지요? 분별사식, 귀신론에서 분별사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분별하는 그런 식들. 인별사식. 그래서 이 견자를, 위에 것을 따가지고, 이자가 제일 우두머리로 있기 때문에, 이걸 따서 이제 견, 견탁이라는 이 견자를 붙인 거예요, 이제. 예? 다른 경하고는 달라요. 다른 경에는, 어, 말쇠에 혼탁한 시대에는 그 사람들의 소견들이 아주 잘못되어가지고 소견이 흐리다고 해가지고 보는 그 사상이,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견탁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지수와풍 사대가 구성해가지고 벌써 보고 듣고 느끼고 이자 분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견탁이란 자. 그래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나오지요. 죽은 물체와는 다르고 또 배가리 없는 그냥 적덩어리처럼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조금만 뭘 해도 가시만 총털에 <목소리> 들어갔잖아요. 서로 조직하여 서로, 서로 조직입니다. 견문각지하고 지수화풍하고. 그렇게 해서 허망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제2중. 두 번째 1중, 2중, 3중, 4중 이렇게 나가요. 제1중이니 그건 2중이니 아, 견탁이 된다고 말한다 말이에요. 탁은맨 처음 세금이라고 그랬죠? 어? 여기는 수음이온죠. 오음에 해당되면은, 오음에다 배대하면 차 밑에 50종 변마사에서는, 세금이 어, 녹아지면 겉탁을 초월하고, 뭐 수음이 녹아지면은, 어, 견탁을 초월하고, 또 설명을 했지요. 밑에 등음 중에. 저렇게도 부하여 부음이 바로 오탁이라 쉽게 말하면 음이라고 하나 탁이라고 하나 음자는 어두웠다는 가리웠다는 뜻이고 탁이라고 항상 크리터 분하니 혼탁했다는 뜻이고 비슷하죠. 청정 본연의 본래 깨끗한 자리를 흐리게 한 것은 비슷하죠. 오탁이나 오원이나 또는 사대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생이 중생 세계에서는 다 모두 오탁도 되고, 오음도 되고, 또 것이 이제 사대도 되고. 아휴. 사대는 주로 세금에 가서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세금이 제일 먼저 첫머리구만 예?